안녕하세요. 이거요, 바다 해초예요. 그래서 이 바다 해초하고, 이거 전복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새콤달콤한 국수, 국수, 비빔 국수 할 거예요. 이거를 일부 이제, 이거는 소금에 절거졌으니까 희쳐줘야 돼. 이게 감기를, 소금을 먼저 이렇게 빼고, 아, 어, 이렇게 담궈놔야 돼요. 짬, 이렇게 좀, 이렇게 짠물이 빠질 때까지. 이게요, 이게, 이게 담궈는지 20분 됐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채에다 받쳐서 시켜야 돼요 너무 이렇게 잔게 많아서 채에안 받치면 나가는 게 많아 이게 전복이요 그 먼저 남기빈님이 이걸또 보냈어요 <웃음> 아유 또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맛있는 어, 전복 국수를 해 먹게 되네요 이게 산 거를 급냉내가 시켜가지고 이게 해외로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또 터졌네 에이 오늘 오늘은 이상하다. 잘안 되는 건가 봐. 입을 빼고. 여기 이제 양념을 해야 되죠. 우추장. 통깨. 고춧가루. 식초. 매실도 좀 넣어줄게요, 매실. 참기름. 마늘. 간이 맞나? 한번 보고요. 됐다. 끓어요, 끓어. 끓여. 국수를 삶아보겠습니다. 1인분, 3인분은 삶아야 되니까 3번. 국수가요, 다 삶아졌어요. 이게 찬물 안 부어도 버큼이 안 넘치네. 이게 부탄캐스라 불이 약하나봐. 맛있게 보이죠? 이거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니 맛있네요. 해초에다가 전복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3인분으로 그냥 다 묻힐 거예요 이 해초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맛있어요 참기름을 조금 더 넣고 해초비빔국수 자 됐습니다 오이 좀 넣고 막 아, 해초가 뭉쳐 다니네 계란 달아놓고 아, 해초 비빔국수를 이렇게 오늘 비 와서 해봤어요. 맛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